네 오늘 어 비드를 끝냈고요 일단 비드가 끝났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이러면 안되는데 네, 2014년 수바루 xv 크로스 트랙이구요 어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14,000불짜리 14,000원짜리를 제가 2,000원에 줘 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야 무슨 14,000원인데 2,000원을 줘 하고 취소를 시켜버리는데 셀러가 거래를 어... 제가 이, 거, 이, 이 거래가 끝나고 사진을 나중에 봤어요. 근데 나중에 봤는데 제가 못본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못본 거를 보고서 이제 내보를 포기를 하고 이제 이 거래를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. 근데 셀러가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제 2,000원에 줘 하면 응안해 하고 나가는데 이 셀러가 지금 이 제 2,000원을 억셉을 한 기가 막힌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일단 차를 보여드리면 이쪽은 괜찮습니다 근데 오른쪽도 단순히 패널 교체 처럼 보여요 뭐 팬더, 도어, 에이필러, 뭐 인드쉴드 교환하고 뒷문도 그냥 교환하고 하는데 이상한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. 앞 바퀴와 뒷 바퀴가 지금 조향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뭐 핸들을 틀면 뒷 바퀴도 조향이 되는 차가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이때 당시엔 그런 차가 없었습니다. 네. 네. 제가 봤을 때 여기를 심하게 박은 거죠. 네. 심하게 박아서 여기 서스펜션과 어 뭔가가 지금 다 틀어져서 네.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는 기이한 모습이 보여지는 네. 상황인 것 같고요. 요기를 못 봤습니다, 제가. 예,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요기를 못 봤어요. 예, 보고. 다,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반대쪽이나 어, 내부에 이제 에어백이 터진 부분이나 이런 건 없고, 이제 풀옵션 차량이라는 거고, 이, 이 차는 이제 사실 준비만 되면 사실 금방 팔리는 되게 인기 있는 차량이에요. 4WD 수바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. 그리고 13만 마일이고요. 일 안에 내부도 깨끗하고 엔진룸도 뭐 크게 특이사항이 없어 보이고요. 그리고 타이어도 최근에 교환을 한것같아요 네, 보시면 굉장히 새 것처럼 보이죠. 네, 새것 같고요. 자 엔진 소리를 들어봐도 뭐 잡소리가 나거나 네, 특이사항이 없어 보입니다. 보통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 나킹 노이즈가 들리긴 하는데 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엔진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우리 360도로 봤을 때 내부에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게참 신기합니다 네. 전후로 되면 어, 센서가 액티브로 해서 이제 센, 그 에어백이 터지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센서가 달려있거든요 대부분 차량에 그래서 아마 임팩트가 이쪽에 들어가면서 임팩트가 여기까지는 전달이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어백이 터지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외관을 쭉 보면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져 있죠 네. 그리고 다른 쪽들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네. 그리고 제이차 이력을 봤는데 이제 굉장히 이력이 좋아요 네. 되게 잘 관리가 된 차량이긴 한데 일단은 우려가 되는 거는 워스트 케이스를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해 본다면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는 경우에 여기 구동축과 트랜스미션이 맞물리는 부분에 데미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트랜스미션을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차를 받아 봐야지만 알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차량의 실제 밸류가 14,600불 정도 나온다.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. 일단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비싼 14,600불 밸류의 차를 2000불에 줘 했는데 셀러가 그냥 억셉을 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2000불에 이 좋은 차를 저한테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서 일단 차를 정말 빨리 받아보고 싶네요 어떤 상태인지 차를 받아보고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.